어휴 찐 체인쏠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 해권수분에게 직접 전수받은 각종 꿀질들과 함께 악마의 심장을 먹고 드디어 찐체인미이 되는 날입니다 이게 보니까 밑에 기준 시간대로 이제 한시간이라서신장인들이 스폰이 다 됐을 거거든요 여기도 스폰 위치긴 하던데 아 이건 없네 아 맞아 맞아 보니까 여기 뭐 옥상 있는데 있더라고 이거를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올라가. 아 아까 됐는데 안돼 아 아야 저리가 아, 저리 저리가 저리가 아! 어, 저 김블록스님 저서서 도움 내주세요. 지금 김블록스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나이스나이스 예! 오오와 심장이다. 오오 오, 대박. 처음 먹어봐요. 오 예. 와, 감사합니다. 진짜, 덜덜... 오, <웃음> 어? 그러면은 첫 트라이에 바로, 체인소맨 각인 건가? 심장을 생각보다 되게 빨리 먹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게 폭탄의 악마, 그리고 칼의 악마, 사무라이 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인소맨, 전기톱맨까지 있는데, 확률이 완전 랜덤이라서, 원퇴 그냥 바로 될수 있는 거야. 어? 만원, 만엔, 딱 준비했죠. 만 20엔. 아주 딱 깔끔하게. <웃음> 자, 수술이 들어가나 본데요, 이제? 어? 저한테 이거를 진짜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어, 바로 하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심장 먹은 건데. 좋아, 좋아, 좋아. 됐습니다. 어, 된거 같은데? 변신 갑니다. 3, 2, 1, 할 따! 와! 윙윙윙윙 와! 위위 바로 전기 톱맨이라니! 와와와와와! 와! 스키까지 나는 거 봐! 이건 정말 예상 못위위요단위트만에그 극악의 확률. 다른 사람들은 위몇 뭐 시간 걸려가지고 못 얻는다는 그위인 소맨 이거는 슈위 타의 마음이 위위거 같아요. 위인 소맨 온. 어쭈, 이 자식! 감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잠깐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고콩어라고콩어어콩 콩콩콩 써봐! 콩 써봐! 콩 써봐! 콩 써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디어어어디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싹싹 무빙 미래시 쓱싹싹 <웃음>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썰어버려 쓱싹싹 와우! 아직이 우리 휴지타의 힘 익숙하지가 않아요 휴지타! 나에게 힘을 줘 자, 나만. 꽝. 꽝꽝꽝. 강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와! 아, 이 돌진 공격이구나. 자, 그대로 한번 썰어 보자. 아, 어,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어, 복사로 왔다 이 자식아. 이거 더 와, 선배 선배 선배 선배. 그거 묶어 봐. 묶어 봐. 묶어서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뭐 어쩔 거냐고요. 안 돼요. 쓱싹싹 쓱싹싹 c k 버려 쓱싹싹 u c 버려 쓱싹싹 suck, suck, 아 u c 샥 suck, suck, 지안 통하지. u c 지지아프지 s 아, 나 이거 진짜, 화딱지나게 하네. 이거 안 되겠다, 너. 그냥 그대로 썰어줘야겠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머 안 통해요,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방금 뻔한 거, 진짜 뻔한 거였는데. 돼지너 노리고 있었어..그거!! 자휴인소에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습니다 야쿠자한테 두드려맞았던 이 서러운 세월 이제 끝이야 썰어..썰어..마구마구 썰어버려.. 강공격! 와세다 짭! 야 이거 전기톱 공격이 좀 화려하게 세네좀 많이 세네 아아아야 맞다에 한번 쓰든가 나휴인소맨이야아 쓱싹싹 버려야 어, 어. 너도 최인소맨이냐칼리악마뿌이였어인소맨의 아, 세트 아, 휴인소맨의 승리 음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김블록스님께 배운 각가지 기술들을 한번 직접 실전에서 한번 써보드는 예 고려시간 가져볼게요 여기 보니까 레이드도 있더라고 레이드도전 한번 해보자 레이드라 잠깐만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전기톱맨 꺼내면은 싹다 썰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들어와 아 맞네 맞네 이거 그거 첫 번째 야! 만화 첫 번째에서 나왔던 그씬 아니에요? 어. 아. 데뷔 헌터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석, 석, 석. 아야, 잠깐만. 이거 막, 막는 기술 있거든? 막고 찌르고, 막고, 막고, 막고, 막고. 뭐지? 막고! 막아! 아야, 근데 근데 좀 많이 세긴 하네, 이거. 내가 생각한 느낌이 아닌데, 이거. 이거 내가 생각한, 찐 <웃음> 체인소맨의 제인, 위력이 아니야. 에이, 막는 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 아. 완전 두드려 맞기만 하네 좀비 데빌 이녀석 아 얘가 계속 떨고 내는거구나 강공격 아, 막아 막아 막아 공격을 막으란 말이야 막아 아 막아 아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아, 때맞춤 지나가는 토마토 왕마 준비니치타 nope. 아니 준비됐니? 치타아아아 아, 아, 아, 잠깐 변신 좀하아 변신하기 전에 때리는 게 어디서? 휴치타 n 싹싹싹싹 썰어버리야 무빙 잘 쳐야겠다 피해주고 아 아. 아야, 아 야. 아니 이거 발라차 아, 발차기맨까지 아~ 저 야, 이거는 좀야 저거 범위 공격 상당히 그기네 이거 이거 거리계산 잘 해야겠는데요. 아, 아, 아, 자 레벨 좀 올려가지고 드디어 하이브리드 스킬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성능이 약간 애매했단 말이야. 아, 이 친구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네요. 화가 나니까. 와근데 확실히 내가 이거 잘 썬다 와야코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얘네들 다섯마리 다 잡는거 닥치는대로 싹다 그냥 썰어버리고 싶군요 너 일로와 어딜 도망가려고 못가서 피가 부족해 더더 더 가져와 <웃음> 무차별적으로 마구 썰어댑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너무 쪼금 세지나? 하지만, 썰어버려. Z 스킬 싹. 컷! 어, 어, 어. 그지? 너왜 그래? 너 사실 착했잖아. 정신 차려. 너의 진짜 적들은. 맞아 내가 체이소맨이 되었던 이유 이런 무차별 학살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어 슈치타 미안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음번에는 데빌 헌터로서의 진짜 임무를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바